안녕하세요.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평소처럼 그 무슨 뭐 미술 작품 속에 있는 이야기나 뭐 그림 그리는 이야기, 미술실 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, 아, 작품집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어, 저거 어, 저게 지금 녹화한 이 시점에서 아마 이 오늘 그냥 해가지고 올릴 것 같은데요. 아무튼. 아, 미친 스터디 125주를 끝내고, 원래, 와, 내 차유다. 그리고 이제 차이다. 그리고 어제 푹 쉬면서, 어, 막, 살짝 감기 도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. 아, 이게 긴장이 풀렸나. 아무튼, 택배가 나 도착했습니다. 사진 작품집이에요. 보이시나? 모르겠네, 여기 글자 봐. 자, 광부의, 어이 죄송합니다. 이렇게. 광부의 몸 기록자의 마음. 광부 투 프로메테우스의 후예들 전재훈 사진집. 아 전재훈 사진 작가님, 네, 저기 진짜 사진 작가님이시고요. 아, 저랑 어, 강원도 태백에서 레지던시에 같이 했어요. 그래서 영예 좀 제가 좀아니다나 이런 사람 알아? 실제 광부고요. 어, 자세한 거는 제가 뭐 말씀 못 드리는데요. 그 이유는 이게 뭐 국가 기밀이라서 아니라 제가 무슨 일인지 제대로 물어보질 않았어요. 그런 거잘 기억 못하잖아요. <웃음> 아, 무슨 그 깊은 산속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폭탄 팍 터뜨린 그런 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무튼 대단하신 분입니다. 그분이 어느 날한뭐 사진을 굉장히 옛날부터 찍으셨대요. 옛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같이 그, 그 태백산도 아니고 무슨 산이지 아무튼 그산 같이 뭐 새벽에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었는데요. 아주 옛날부터 그 필름 사진 때부터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자기 일하러 들어갈 때 예, 갱도 안에 아주 깊숙한 막몇백 미터, 아마 1 k m 미터 설마 한 50km씩 들어가진 않겠지만, 은 아무튼 깊은 그 광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동료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잠깐 쉴때 그때 이렇게 열심히 사진도 찍으시는지, 설마 그, 그 안에서 농땡이 피우진 않겠죠?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사진 작품집이 나왔습니다. 아, 이게 참 혼자서 이거 하려니까 참이 삐뚤어지고, 아무튼 자! 광부 프로메테우스의 후예들 프로메테우스 <웃음> 저는 프로메테우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희철이 어린이 희철이 책뭐 뭐, 그리고 뭐 신화책이 있는데요 읽지도 않는데 아무튼 저만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것도 오르고 두번째로는 아그 프로메테우스 아, 토마스 콜 미국 사실주의 미국 낭만주의 미국 허드슨 리버스쿨의 초대 거장 예, 그분이 그린 그, 허연 절벽에 그냥 매달려가지고, 아, 예. 그프로메테우스 밑에서 독수리가 간파먹으로 오는 우루우사. 네. 아무튼, 그 그림, 하나 먼 떠오르는데요. 프로메테우스 아, 이거 옆에다가,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 하나 넣어주면 좋겠다. 오케이. 예, 인간에게 불을 준, 예, 불,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신 그리스 신이죠. 네. 아무튼, 그때는 뭐, 없었나 봐. 자. 뭐 자랑질 하셨으 자랑질 해야지 <웃음> <웃음> 나 이런 사람이야 최현욱 작가님께 전재훈 어이분참 대단하세요 그냥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전해 주었지만 현실에서는 광부들이 우리에게 불을 전해 주었다 어, 제가 태백에서 레지던시를 한, 한 2-3년 해봤는데요 그 광부들 하... 아직까지 좀 정리가 안 됐지만은 아무튼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게좀 아쉽기도 하고요. 뭐 지금 전재원 작가님이 어 아마 어쩌면 어이 광부의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래서 오와뭐 글도 되게 많고요. 이번에는 또 막장에 그가 있다. 이 막장은 그, 그 드라마 막장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렇게 파는 거기를 막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. 프로메테우스의 후예들 오우 이런거 보셨나요? 어, 우리나라에 이 광부 사진 작가님들이 뭐몇분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, 진짜 광부인지 아니면 뭐 그냥 뭐야 그, 그 갱도 오픈날 잠깐 들어가서 찍는 건지 그런 건잘 모르겠습니다만, 이분은 진짜 광부십니다. 진짜 광부. 와, 이런 사진 아무 데서도 못 봐요. 어, 처음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참. 오, 이거, 캬, 뭐, 아, 이거 뭐 사진 찍는 건데, 뭐, 얼마나 어렵겠어. 얘기하지만, 잘 보세요. 이런데 빛 같은 거 있잖아요. 빛 같은 거. 이거, 이런 걸 찍, 저런 게나왔다는 얘기는 이 안이 어마어마하게 어둡다는 얘기입니다. 새까마다 깜깜한 얘기겠죠. 그리고 깜깜하면은, 이, 우리도 어두운 영화관이 이런 데 들어가면 너무 어두워서 뭐 보이지가 않고 그런데 이게 렌즈, 이 조리개가 착 열렸을 때 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,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리개를 오랫동안 열어둘 거 아니에요. 근데 사람 손이 뭐 선발이 다니고 그냥 계속 떨릴 텐데. 그런데도 이렇게,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이렇게 탁 맺힐 텐데. 그런데도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찍고 이 구두도 좀 깜깜한 데서 사진을 찍는 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 저도 이 안에 안 가봐서 또 어떤,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 이렇게 멋진 이런 아 이거는 진짜 아무나 찍을 수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찍 와서 포토샵으로 이렇게 잘라긴 했겠죠 자. 어두운 데서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. 살짝만 움직여도 샥, 음, 이런 것들 근데 오, 이 작품은 캬, 멋진데요? 응 음, 이거, 이거 봐 와, 오, 지금 옷이 반짝반짝한 거 이거 제가, 오, 이분들은 뭐 어두운 데 있으니까 이렇게 형광 같은 그런 뭐 재질로 만들어진 옷인가 했는데 전정작간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내가 겁나 덥대요. 열심히 또 삽질하고 경이질 하잖아요. 땀으로 범벅이 된대요. 이분들 신은 이, 이 장화, 고무장화 일 끝나고 벗으면 이 안에서 물이 그냥 철철 철철 쏟아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, 이분들은 노고가와 아무튼 아, 이 광부들의 모습을 이렇게 작품에 담았고요. 그런 모습들을 남겨놔야지 이제 어, 이 석탄 시대가 끝나고, 이 광부의 마지막 세대에, 이다 역사로 돌아가면은, 우리 후손들이이 광부란 직업을 모를 거 아니에요? 참, 이, 그래서 정말 이 소중한 작품집인 것 같아요. 하, 아, 이땀 봐. 얼굴 새까만 거 보이죠? 다 탄입니다. 탄가루. 자, 다음 전재훈 작 잠깐만. 이게, 이 얘기도 들었어요. 이게 안에 땀에, 몸이 땀으로 그냥 꽉 차가지고, 그 습기랑 열기로 옷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완전히 무슨, 그 타이어맨처럼. 하, 대단하죠. 대단하죠. 이게 다 보여드려도 되는 건가 모르겠지만, 그냥 뭐, 형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올리죠. 뭐 <웃음> 와, 이런 모습. 정말, 보기. 힘든 그런 장면들인데, 어, 지금 제가 한 두, 두세 장 그냥 건너뛰었습니다, 형님. 저 뭐라 하지 마세요. 어? 음, 와, 와. 아까 한쭉 보다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요. 바로 이거요. 처음에는 이 분은 무슨 얼굴에 장애 있는 줄 알았어요. 이게 눈이고, 여기 눈 한쪽이 부어가지고, 이렇게 사고난 그런 분인가 했는데, 자세히 보니까 코네요. 입이고, 눈. 얼마나 힘들면은 표정이, 이런 표정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? 이거 현장에 직접 가지 않는 이상,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, 절대 못 담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어, 아이고야, 이제 누드가 나오네. 함께 일하시는 분들 이름도 다 나오고 와... 오페라의 유령이 아니라 탄광의 유령? 참 대단하세요 자, 이런 자랑질 좀 해봤습니다 어,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진정 작가님 택배가 아, 한번 또 놀러 가야 되는데 아,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하면은 알겠습니다. 그 태백은 워낙 뭐 청정지역이다 보니까, 여기 서울에서 가는 제가 문제지. <웃음> 아, 한번 놀러 오시면 언제든지. 아, 나도 빨리 이 작품집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. 진짜 멋있죠.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나 봅니다. 산업의 원동력이 있었던 석탄,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. 그래서 더더욱 이 작품집이 굉장히 어, 소중한 것 같고요. 우리 후손들도 이 전재훈 작가님의 작품집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 어, 옛날 급성장할 때 그때 이렇게 이 광부들의 노고로 어, 우리나라가 따뜻하게 그리고 예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구나. 아이고, 무슨 말이야. 아무튼 이거 맨날 새벽에 녹화하다가 이게 이, 이 오전에 녹화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. 사실 작품집이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때도 짜자잔 우와! <웃음> 나 이런 사람이야 예 근데 이때는 정말 사진만 왕창 들어있었거든요 자 이거 한번 실제로 보고 싶은 분들은 어, 네 취중미담에 나와주세요 출연해 주시면은 들고 가서 직접 보여드리고, 또는 강원도 태백으로 가십시오. 철암 탄광 역사촌에 가면, 이고야 가려드려야 되네. 아, 강원도 태백, 철암 탄광 역사촌에 가시면 전재훈 작가님, 운 좋으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. 거기 작업실이 있으신데요. 깊은 산속에, 아이고야. 깊은 산속에 들어가시는 때가 더 많아서, 네. 작업하러 가시는 거니까요. 일도 하시고, 작업도 하시고. 아, 첫 번째 작품집도 작품이 정말 좋았어요. 이 얼마나 깜깜했는지가 보이죠. 차, 아마 이 작품 실물로 보시고 싶을 거예요. 그리고 작품들이 이 책으로 나와있으니까 조그마지. 어, 실제로 전시할 때 보시면은 제법 큽니다.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출력을 해가지고요. 아, 아무튼... 와, 아, 전재원 작가님, 아, 두 번째 작품집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신경 써서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곧 한번 뵈요. 전정 작가님도 우리 미친TV 추중미담에 꼭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. 제가 얼굴 새까맣게 그린 초상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